어서. 이거 내가 먼저 봤어 내가 가질래 핑크색 신상 구두를 놓고 펼쳐지는 무시무시한 광기와 집착의 향연 첫 번째는 김용균 감독의 2005년작 분홍신입니다 안데르센 동화의 빨간 구두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는 미스테리 스릴러 잔혹 공포물입니다 일단 원작부터가 굉장히 잔인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영화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국내 공포 영화 중 손에 꼽을 정도의 참혹한 고어신들을 선보입니다 시선을 강탈하는 예쁜 분홍신 하지만 이 구두엔 끔찍한 저주가 걸려 있었는데요 누구라도 이 신발을 보게 되면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고 어떻게든 손에 넣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됩니다 여기선 화면 전체의 채도를 낮춘 뒤 분홍신만 돋보이게 만드는 매우 독특하고 훌륭한 연출방법이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결국 여기에 넘어간 여성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구두를 강탈 새 신을 쳐 신고 금세 기분이가 좋아지지만 곧 구두에 걸려있던 저주가 발현 그대로 발목이 썰리고 목숨이 날아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주인공 선재는 딸과 함께 단둘이 살고 있는 평범한 유부녀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놈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뒤 결국 헤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선재의 눈에 들어오게 된 예쁜 분홍신 곧선재 역시 분홍신의 노예가 돼버리고 설상가산 그녀의 딸 태수마저 사이즈도 안 맞는 그 분홍신에 완전히 꽂혀 버리고 맙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선제 모녀의 신발 쟁탈전 이쁜 신상 앞에서는 혈육이고 나발이고 싹다 필요 없는 거죠 그 와중에 어설프게 끼어든 선재 친구 미희는 쓸데없이 신발에 욕심을 부렸다가 순식간에 아자 분홍신의 저주는 그렇게 선제와 주변 사람들을 서서히 파국으로 몰아갑니다 일제강점기 한 여배우의 억울한 죽음으로 시작된 분홍신의 저주 과연 이 신발에는 대체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감각적인 공포신 연출과 스타일리시한 영상미 화면을 씹어 자시는 김혜수 누님의 폭발적인 열연 등 그냥 넘어가기엔 꽤 괜찮은 요소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 뒤통수를 후리는 반전 까지 장렬 관객들을 뜨악하게 만드는데요 심지어 일반판과 감독판은 결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깨알 팁까지 뭐 이만하면 보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는 생기셨겠죠 <웃음> 낡은 아파트에서 펼쳐지는 잔혹하고 끔찍한 비극의 연쇄 다음은 윤종찬 감독의 2001년작 소름입니다 별빛이 흐르는 편의점 넘어 바람부는 개울가를 지나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홀로 서 있는 미금 아파트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거의 흉가 수준의 낡은 아파트였지만 이곳 504호의 용현이라고 하는 한 멀끔한 청년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올해 나이 서른 함께 살던 전 애인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뜻밖의 돌싱이 되어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인데요 그러던 중 510호에 살고 있는 선영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고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울 줄만 알았던 둘의 만남은 뜻밖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사실 선영은 유부녀입니다. 다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는데요. 수년 전 아들이 실종된 뒤 선영의 남편은 도박에 빠졌고 그 이후 하루가 멀다고 아내를 구타하는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었죠. 결국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을 죽이고 맙니다. 멘탈이 날아간 선영은 결국 용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두 사람은 일사불란하게 남편의 시신을 뒷산에 묻게 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엄청난 기밀을 공유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더 끈끈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장르는 멜로가 아니었고 말랑말랑한 로코는 더더욱 아니었죠 각 인물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영화의 후반부 관객들은 제목 그대로 어마무시한 소름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치밀하게 짜여진복선과 이를 뒷받침하는 배우들의 열연, 충격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부강무도한 결말은 직접적인 공포씬 없이도 영화가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추악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 미금 아파트 504호의 비밀.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끔찍한 지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근데 애는 어떡하다 잃어버렸어? 우리 영진이 잃어버렸지.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입국 다시 필수였던 조선시대 궁녀들의 이야기 다음은 김미정 감독의 2007년작 궁녀입니다 궁안에서 벌어진 의문의 살인사건을 소재로 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잔혹고 심령 호러물 뭔가 다양한 장르가 범벅이 된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게 맞고요 영화는 추리물의 성격을 띠고 가진 고어신을 남발하다가 한매칭 귀신으로 마무리하는 엄청난 멀티플레이를 시전합니다 좋게 말하면 종합선물 세트고 나쁘게 말하면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중기 어느 날 후궁 희빈을 보좌하던 궁녀 월령이가 석갈에 목을 매단 채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를 조사하던 의녀 철령은 월령의 죽음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극단적인 타살임을 밝혀내게 되는데요. 심지어 월령의 시신에서 출산 흔적까지 발견 와 이건 뭐 궁궐 전체를 뿌리채 뒤흔들만한 엄청난 사건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철령이의 보 본격 추리쇼 쇼. 형사 콜롬보와 제시카의 추리극장을 넘어서 코난과 김전일의 미친 콜라보 같은 스펙타클한 수사가 펼쳐집니다 파도파도 파도 끝도 없이 쳐나오는 높은 분들의 치부 제멋대로 궁녀들을 갖고 노는 엠발롬이 등장하고 권력 찬탈을 위한 궁녀들의기싸움이 런닝타임 내내 가열차게 펼쳐집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의 귀시야되기 대결을 보는 것 같은 슈퍼 살벌한 느낌이 죠 거기에 중간중간 등 등장하는 미친 고문신 쓸데없이 디테일이 쩔어서 관객들의 눈을 아야하게 해주는데요 역사적 고증은 개뿔 그냥 무지하게 잔인하고 잔인 하고 또 잔인하기만 합니다 그냥 자극적인 요소들만 쏙쏙 뽑아서 고어신 연출에 올인한 느낌이죠 다음은 문제의 귀신 출몰신입니다 억울한 죽임을 당한 원령의 원혼이 복수를 감행한다는 설정인데요 뜬금없이 웬 귀신이냐며 까이기도 무지하게 까였지만 사실은 왕가의 핏줄을 이용한 권력 찬탈 그리고 복수를 가장한 숙청이 그녀의 진짜 목적이었기 때문에 비록 만듦새가 좀 아쉬웠다 한들 귀신의 등장은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원령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모두 탐욕에 미쳐있었다는 것만 보아도 이 처절한 심판은 더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화는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의 폐해를 보여주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힘없는 약자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지금도 곳곳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이 빌어먹을 놈의 입국닷은 대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요 자유의 억압이 가져다준 절망적인 공포를 그려낸 영화 궁녀. 었습니다. 질풍누도의 사소한 질투가 가져다준 끔찍한 비극. 다음은 윤재현 감독의 2003년작 여고계단 쓰리 여우계단입니다. 스물일곱, 스물여덟. 숨을 여우야, 여우야, 내 소원을 들어줘. 여고계단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여우계단은 1등을 질투한 2등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소원을 들어주는 계단이라는 맛깔스런 양념을 첨가하고 그럴싸한 공포 이미지들을 패기 넘치게 조합 확실히 공포 영화라는 장르만 놓고 봤을 땐 시리즈 중 가장 무섭고 강렬한 작품이었죠. 박한별과 송지호가 함께 다니는 비현실적인 여고 이곳 기숙사에는 총 28개의 층계로 이루어진 돌계단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일명 여우 계단 간절한 마음을 담아 눈을 감고 계단을 오르면 마지막에 29번째 계단이 나타나면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었죠 어때요? 참 쉽죠 소희와 진성이는 발레를 전공하는 단짝 친구입니다 두 아이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언제나 1등은 소희의 차지 진성이는 만년 2등 신세였죠 때문에 두 아이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베프 중에 베프였지만 언제나 여유 넘치던 소희와 달리 진성이는 조금씩 소희가 미워졌습니다 결국 진성이는 여우 계단을 이용 소희 대신 자신이 콩쿠르에 나가게 해달라는 나름 소박 소원을 빌게 되는데요. 여우야, 내소원들어줘 내가 꼭 그리 나갈 수 있게 해줘. 안타깝게도 진성의 소원은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든 소희가 그만 다리를 다쳐서 장애를 얻게 된 것인데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진성이는 소희 대신 콩쿠르에 나가게 되고 그토록 꿈에 그리던 대상 트로피를 안게 됩니다 단짝이고 나발이고 그저 나만 잘되면 그만 결국 꿈과 희망은 물론 우정까지 잃게 된 소희는 그 길로 자신의 병실에서 투신 목숨을 잃고 만니다 있는데요. 이후 영화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의 쓰나미로 관객들을 세차게 몰아붙입니다 누가 발레요정 아니랄까봐 드럽게 돌아싸고 발가락이 따끔해보이는 미친 푸앵트를 시전 관객들의 멘탈을 지져서 볶아버리는 푸끈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쪽에서도 후리고 저쪽에서도 후리고 그야말로 정신 못차리면서 질질싸게 만드는 반자동 요실금을 선사해줍니다 앞선 두 작품에 비해 다소 묻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만든 작품이었죠. 1등을 질투했던 2등의 이야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원혼이 된 1등은 2등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한. 난 너만 있으면 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달콤한 말이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게 될줄 진성이는 아마 절대로 몰랐겠죠. 우리가 10년 뒤에 런던 오페라우스에 있는 거야 내가 지제라고 네가 알브레히트 하고 내가 왜 알브레이트야? 당연히 지제이지 웹툰의 내용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의문의 사망사건 다음은 김용균 감독의 2013년작 더 웹툰 예고살인입니다 어느 야심한 밤한 여성이 뭔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녀가 보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등장하는 웹툰 곧 그녀는 뭔가에 격하게 쫓기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요 다음날 아침 난장판이 된 살인사건 현장에서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의문의 웹툰이 발견됩니다 단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현실과 너무나도 똑 닮아있는 웹툰 장면들 이게 대체 어떻게 일일까요 강지윤은 인기 웹툰 작가입니다 장르는 공포 참신한 스토리와 연출에 힘입어 대중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웹툰은 누군가의 죽음을 예고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형사들 로부터 살인 용의자로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작 강지윤은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느낌 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며 이 웹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혼돈의 카오스가 지금 바로 펼쳐집니다. 웹툰을 소재로 하는 참신한 공포물의 탄생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낸 영리한 영화이고 웹툰의 퀄리티 또한 뜻밖의 고퀄 사실 웹툰의 퀄리티가 이처럼 충분히 뛰어났기 때문에 영화의 퀄리티도 덩달아 올라가게 된 올바른 협업의 매우 좋은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살인을 예고하는 웹툰이라는 독특한 설정은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는데요 여기에 예측을 뛰어넘는 놀라운 반전까지 장렬 가만히 멍때리며 보다가 뒤통수에 맨소에단 바르게 만드는 본격 대갈박 스매싱 후드엽이 짜릿해지는 영화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시영 엄기준 권해요 그냥 눈딱 감고 꼭 한번 보시길 권해요 재밌습니다 명작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보기 드문 수작이죠 한국 영화의 고질병인 심파가 없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참신한 공포영화가 땡기신다고요? 그렇다면 강력 추천 염통에다 야채를 넣고 볶아버리는 5가지 가장 무서운 이야기 다음은 정범식, 민규동, 홍지영, 임대웅, 김고, 김선 감독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총 5가지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액자식 구성의 옴니버스 호러물 연쇄살인마에게 납치된 한 여고생이 살인마의 이상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4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설정입니다 영화 속 연쇄살인마는 당시 신인 배우였던 유연석이 열연 왠지 어딘가 슬기로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첫 번째 이야기 해와 달 여기 선희와 문이 남매가 있습니다 늦은 밤이다 되도록 부모님의 귀가가 늦어지는 가운데 이 어린 남매에게 매우 오싹하고 소름끼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택배기사를 가장한 괴한들의 침입 그리고 뒤를 이어 등장하는 역대급 비주얼의 여자 귀신까지 관객들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몽환적인 연출 속에서 어린 남매와 함께 극악의 그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좌타공인 무서운 이야기 1편에서 가장 무섭고 오싹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뜬금없는 사회 비판적 요소와 메시지의 남발로 인해 의도는 좋았지만 구성이 산만했던 절반의 성공을 보여줍니다. 두번째는 공포 비행기 긴급 호송 중이던 연쇄살인범이 자신이 타고 있던 비행기 안에서 난 동을 부리는 내용입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살인마의 악행은 꽤나 탄탄한 긴장감을 조성하지만 그래도 갑작스런 귀신의 등장은 다소 벙찌는 느낌이었죠 물론 비주얼만 놓고 보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세 번째는 콩쥐 팥쥐 한국의 전래동화인 콩쥐 팥쥐와 프랑스의 동화인 푸른수염을 오지게 각색해서 하나로 합쳐놓은 내용입니다 젊고 부유한 남자의 여섯 번째 아내가 되기로 한 주인공 공쥐 원작과 달리 성격이 개막장이고 원래부터 악역이었던 새엄마와 박쥐 역시 그에 못지않은 막장의 끝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선한 캐릭터가 아예 없다는 뜻이죠 결국 세모녀는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마지막은 앰뷸런스입니다. 좀비에게 몰린 딸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와 그로 인해 앰뷸런스 안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일들을 그린 의외의 수작이죠. 지금은 K-좀비라는 컨텐츠가 세계를 씹어먹을 만큼 급부상했지만 이때만 해도 한국의 좀비 컨텐츠는 굉장히 커다란 모험이었는데요. 앰뷸런스는 그러한 k 좀비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었고 덕분에 지금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는 현재까지 총 3편이 제작됐으며 2편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무난 하지만 마지막 3편이 갑자기 SF 호러로 방향을 틀면서 시리즈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아무쪼록 호러 장르의 찐 팬으로서 시리즈가 꼭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한 번만 더살줄 알아? 승가가 되어버린 폐병원에서 벌어지는 어마무시한 사건들 다음은 정범식 감독의 2017년작 곤지암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심령 스팟 중 하나인 곤지암 정신병원을 소재로 하는 파운드 푸티지 형식의 미스테리 호러물입니다 이런 장르의 영화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오직 배우들의 몸에 착용된 바디캠과 현장에 설치해놓은 고정캠만 사용 현장감과 리얼리티를 극대화 시켰는데요 덕분에 관객들이 느끼는 공포는 한층 더 배가 되지만 다소 어둡고 흔들리는 화면은 여전히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호러타임즈라고 하 는 공포 컨셉의 유튜브 채널 어느 날 이곳에서 몇 명의 지원자들을 모아 곤지암 정신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떡상 한마디로 돈이었죠 처음엔 장난반 호기심반으로 병원 안을 누비고 다니던 그들이었지만 곧 원인을 알수 없는 이상 현상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게 되는데요 사실, 호러타임즈는 잔악괴의 끝판왕, 프로 주장러였습니다. 미리 설치해놓은 여러 장치를 이용, 방송을 보는 시청자는 물론, 흉가체험의 지원자들까지도 철저하게 속여왔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장소가 완전히 틀려먹었습니다. 여기 곤지암 정신병원은 그야말로 찐 중에 찐이었거든요. 벽에 써있던 살자라는 글자가 어느새 달로 바뀌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저절로 닫히는 철문 물건이 막 날아다니고 사람도 날아가고 현실 조작을 이용해 멘붕을 유발합니다 여기는 당최 어디고 나는 누구일까요 그 후반부에는 진짜로 오지게 무서운 장면들이 연이어 등장 기저귀를 머리에 두르고 빤스를 싸게 만드는 극강의 공포를 선사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동일한 장르의 기존 작품들과 너무 심각하게 유사하다는 것 순이 오마주라던가 벤치마킹이라고 하기엔 어디서 본 듯한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했죠. 뭐 어쨌든 이러한 문제점만 제외한다면 충분히 볼 만하고 무서운 영화입니다. 이만하면 정범식 감독님의 다음 작품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웃음>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점도 안 나와. 조이수도 안 나와. 마감도 못 맞춰.